실상은 이연이요 진리는 비동입니다 실상은 말을 여의었고 진리는 동한 바가 없다 글자 그대로 지겨가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처음 죽비를 세번 딱딱 치고 또 한참 있다가 죽비를 쳤는데 이 속에 다 들어있어 마지 못해서 죽비도 치고 마지 못해서 입을 열지 벌써 입을 열어도 그르쳤고 죽비를 쳐도 옳지 않습니다 오늘 뭐 때문에 이 험노한 고운사까지 왔느냐 또이 몸뚱아리를 끌고 다니는 이 주인공이 무엇인고 이걸 한번 오늘 찾는 시간입니다 오늘 법문 들으러 와서는 에 바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듣기보다는 보는 것이 소중하고 보는 것보다는 행하는 것이 소중하고 행하는 것보다는 터득하는 것이 소중하다면 오늘 여기 와서 그 법문 잘하더라 그 잘하면 뭐할겸 은행에 돈많은뭐 돼? 내 주머니에 돈 없으면 헌일이지 에? 실속이 있어야 안 되겠어? 이 몸뚱아리 끌고 다니기 주인공이 뭔 거? 어? 맨날 써먹다가 그냥 가고 오면 오고 이렇게 살게 아니라 과 내가 무엇이냐? 자기를 아는 사람은 가장 위대한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이지만 자신을 모르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요 천한 사람이요 그럼 내가 도대체 뭐고? 우선 이 육신이 나라면 이거 얼마의뭐없어져 시시각각으로 변하는데 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있을게요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한 매일같이 쓰고 보지만 은 이걸 그냥 망각하고 지내거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고행하러 왔으니까 나를 찾으러 왔으니 이보다 더 소중한 일인 어디 있겠냐 그라 여러분 돈 버는 일이라가 하면 잠안 자고도 한다 에? 자기 찾는 일이라면 소홀하게 에? 어찌 돈한테 비하하며 명예에 비하겠는가 공부가 된사람 죽비칠 때 이미 깨쳐야 돼 말하자니까 실상은 이은이요그러지 그것도 옳지 않거든 에? 진리는 비동이란 말도 옳지 않아 진리는 동한바가 없는 것이 진리라면 동하는 그대로 진리거든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라면 변하는 그대로 진리인 줄 알아야 돼또 변하고 변하지 않는 것도 집착해서는 안 된다 그래. 집착하지 말아라 하니까 또말한는데 집착한다 그것도 병이야 어? 그럼 오해하면 될거 그래 공부하라 무슨 공부? 참선 공부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거든 내가 오늘 여러분들 보니 한없이 기쁘고 그냥 마음 뿌듯합니다. 입이 잘안 열려 말할 필요가 없어. 오늘은 숫자적으로도 많지만 질적으로도 아주 그 신심과 뭐 어디 원력이 장한 분들이 많이 오셔서 내가 이 초창기에 여기 왔을 때그 생각이 납니다. 처음에 여기 와보니 정화라 해가지고 어떻게 싸늘한지 안팎으로 그냥 써느래 집은 다 세제 먹을 것은 없제. 추운 겨울이제. 스님들도 없제. 또 주지도 안 해본 사람이 주지를 더 맡아놓고 보니 기가 막혀. 어 아무도 안 온다. 또 이거 먹을 것이 있어야 되지. 이 기가 막혀. 어왜 하면 좋겠어. 목탁칠 사람 있나? 내가 목탁토치지 사모 볼 사람 있나? 사모 뭐지? 불공해 주라. 불공해 주고. 그런 데다가 또 능력도 없는 사람을 또 너무 과대평가해가지고 총몰에서 또뭐 어? 기획원을 또맡으라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뜯어고쳐서 이 전부 종달을 한번 우리가 파라몬하이더어도뭘좀 돈이 있어야 될 테니 한 구덕 팔으려고 작정해보니 그것도 위험천만이라 제도가 나쁜 게 사람이 문제더라고 하다하다 연구하다. 그래서 만든다는 것이 승려를 한번만들어서 안되겠다. 일년 동안을 시험을 겪으되 최소한 고등학교 이상 나와야 되고 결론이 그거는 어어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주지도 아니지 뭐 이름만 주지지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없어 그런데도 내가 어떻게 해냈는지 모르겠어 지금 생각하니 꿈만 같아요 여러분 뭐니막 사람 얼굴도 볼 수도 없어 근데 이상하게도 뭐 용기가 그안 떨어져 부처님 앞에 그 기원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나는 평탄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나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부딪혀도 이겨낼 힘을 주시옵소서 막 그런 기도하고도 싶고 또 그렇게 했고 어 어려움이 부딪힌다하더라도 시방을 내가 다 맺게 준들 내가 뭐 못해 뭐만족 용맹경주 된는데 내가 뭘 못하겠노 어 우리가 한 법도 취할 것이 없다면 한 법도 버릴 것이 없는데 어, 공부하는 게 있어. 뭘래면 대한민국 세계를 좁봐 내가 뭐 할까 그래서 이거 하나 뭐아 내가 뭘 뭐하겠나 싶어서 막 쫓아다닌다 응? 하는데 토굴에서그 일할 때도 9년도 했는데 이걸 뭘 뭐하겠나 싶어 다른 사람 만정 떨어지지 않온데 그래가지고 그의 겨울인데 이 나벌 8일 날 용맹경진을 들어갔는데 편지가 떡 하나 왔어 뭐라고 하는 거니? 여러분도 혹 아시는 분 알게요 경심처사라고 김현기라고도 하고 호는 경심이요 나는 참 그런 분이 에이, 참 많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 내가 아무리 그분을 칭찬해도 부족해 그러나 사람은 사람이 알아주는 사람이 드물어요 요새 똑똑해도 모르고 도 닦는 사람이 도인할지 몰라 에? 거사지만은 굉장히 내가 존경할 뿐이라 훌륭한 분이고 그럼 뭘 보고 그분을 존경하느냐 여러 가지 측면에 봐서 모범적이라. 에? 근데 그분이 자기는 삼생을 살았다 그래 다른 사람. 첫째 군인으로서 그 중명 음 뵙기도 어려운데 육대 교수까지 지낸 분이요또 승려로서 한 소식이 한분이라 승려 생활을 옛날에 해가지고 일본 임제대학 나오고 또 서울대학 나와가지고 육대 교수로 지낸 분인데 그거 예편하고 나서는 중고등학교 교장을 26년에서 아, 교장 26년 하기도 어렵고 일생 남 한생 이게 군인으로서도 그래 하기도 어렵지 아, 또 승려 생활에서 일대기를 또 보고 또 경계가 바꿔져서 망공스님 당시에 망공스님 문을 두드리니까 너 문을 널지 말고 들어오라 그러더란 거예요 그래 문을 턱 널고 들어가니 너 이놈 문을 널지 말고 들어오라는데 왜 문을 널었는고 누가 문을 열었습니까? 망공수님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그 앞에 가서 에이, 고래새끼 아니면 그 얘기도 못해 그 용기가 얼마나 해? 에? 누가 문을 열었냐고 자기는 연박 없다는 거예요 에? 아주 기가 되고 80길에 들어가 지금 70이 넘었는데 용기가 대단하고 그래 그런데 그분이 나한테 편지가 왔는데 근데 어째서 왔냐면 이 반야사상이라는 책에 내가 그거 올라갈 깜짝도안 되는데 올라가 있어 중국에서 50명 우리나라에서 60명 그 선지식들을 올라갔는데, 나 얼굴도 어떤 그 정신 이상자가 나를 올려놨대. 어, 그러니 거기서 보고 이제 나한테 편지한 거요. 근데 이 거사로서는 부설거사 몇 사람, 세사람가 속에 이 거사가 또 하나 들어가. 그리고 자기 글도 입고온라니날 봤던 말이라 성녀로서는 내 제일 끝트이그 하나 있죠. 그러니 그 편지가 오기를 일품요리 최상민대. 근정현봉 선지시간이 불조동참 작증명하여 만발고향 포중생 하소서 이렇게 편지가 왔어요 일품요리가 최상의 맛인데 삼가현봉 선지시간 때이 글을 올리니 내호가 현봉이거든 부처님과 조사가 동참하셔서 만발고향으로 중생을 배불리게 하소서 이렇게 그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답을 내가 어, 해주기를. 내이 답, 그거 해주려고, 내가 오늘 그냥 그 하나 얽혀야 되겠구만, 노래 한 자리 뭐 좋은 시절, 기쁨 좋으면 춤추고, 슬프면 우는 것이지. 에? 아, 울때 울고, 좋으면 좋은 게그 진리야. 아, 참을 건뭐 있어, 그것도. 에? 그래서 뭐한 번, 노래 한번 해볼까요? 어, 노래 한 번. 박수는, 박수 없어. 박수, 박수는 치지 마. 다른 데서 치고 나한테 박수 없는 게 진짜 박수야. 하나가 되어버려야되지 그 박수칠 사이에 어디서 거리관계가 다 끊어져야지 박수 단대는 쳐도 나한테 치지 마소 눈으로 박수쳐 눈으로 참 좋다 그럼 내하고 동창생이지만 은 무엇인지 모르고 먹먹하면 내 제자야 다 알고 눈빛그 위해 하면 나하고 동창생이고 또내법누을 알면 내 스승이고 그래 천하. 산 무수 영무인 이러다 무. 시리로다나 모아미 천하일미 고운지하나 천하일미가 고운에 있으나 무산무수 영문이로다 산도 없고 물도 없고 또한 맛볼 사람이 없도다. 음동사란 등운주하니 음동사란이 등운에 머무르니 훈풍동남 개화시리라 뜨뜻한 바람이 동남에 불어오면 꽃피고 열매 맺으리라 요래 답을 해보냈습니다 그 처음에 그 일품요리로 왔으니까 일품요리로 답을 한거예요 궁합이 맞아야 되지 않아요? 일미로 왔으니까 나도 일미로 답하는거라 사실은 전부가 한맛이야 아, 일미도리를 알아야 돼. 모르는 사람은 무슨 만민고인데 전부가 한맛이야 쓰고 단 것도 다 한맛이고 에? 여러분과 나와도 한맛이고 부처와 중생이 다한맛이야 생과 사가 한맛이고 한맛도리를 알아야 돼. 일체가. 에? 그래서 천하일미 고운지하나 천하일미가 이 고운에 있으나 여기 저 고운산요? 무슨 영문이라도 산도 없고 물도 없고 또한 이 맛볼 사람이 없어. 에? 음동사란 등운자니 음동사란이 등운에 머무르니 이 산이 등운산이요? 어? 어, 가까운 데다 두고 하는 거 아닌가? 음동사란이 등운에 머무르니 그때 겨울에 참 춥었거든 음동사란이 등운에 머무르니 훈풍 동남 개화시리라 뜨뜻한 바람이 동남에 불어오면 꽃피고 열매 맺으리라 겨울도 음동사라이지만 은 그때 주위가 참부가다 음동사라니요 꽁꽁 얼어 서 인심도 얼고 모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상마할때 그러나 얼마이면 꽃 피고 열매 맺을 때가 올 것이다. 오, 여러분 보니 지금 아직 열매라 가지는 곤란하고 꽃 피는 소식이에요, 지금. 에? 아, 이 공부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다 일부러 내가 오시라면 오겠어, 이 귀한 분들이. 에? 전부 내가 보니 전부 도인들이네. 에? 뭐, 뭐, 이런 분들이, 뭐, 이, 여,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그래도 지탱해. 에? 긍지를 가져야 돼, 긍지 그렇지 용을 기르려다 뱀을 기에버린거 <웃음> 우리 저 수산의 그 거사님 참 공부가 많이 된 분이라 내가 오늘 좀 칭찬 좀 해야 될거니다팔박9일잠안 자고 무거운 용맹정지네 70 노인이 세상에 내가 얼마 고개가 숙여지는지 용기가 뭐 우리 본받을 점아니 이거 지금 마지막 8박 지금 9일차 지금 해야 얼마나 장합니까 그러나, 뭐, 일꾼이, 이꾼이, 일꾼은 언전 소식에 벌써 말하기 이전에, 일꾼에 천득하면 불조의 스승이요. 이꾼에 천득하면 인천의 스승이요. 삼꾼에 천득하면 자구도 부재라. 우리 종문 중에 쓰는 말인데, 그 말이 무슨 뜻이냐. 일꾼은 말하기 이전에 벌써 알아보리면 부처님과 조사의 스승이요. 어? 양구, 방할이있구요 거기에 바로 알아보리면 인천의 스승이요. 벌써 이렇게 풀이하고 이삼구요 뭐 (8만 대장경) 다 외우고 법문 듣고 이거 벌써 사량본별를 삼구요 자신도 구제 못한다 이렇게 해서 어찌 하든지 그 참으로 모르는 돌인데 아~ 읽고 읽고 삼고도 다녹아야 되지 뭐 읽고는 좋고 읽고는 나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예 아~ 한 법도 버릴 것이 없지 종일설이 불설이고 예? 말하기 이전에 에~ 알아야 된다 항상 왜 그런 얘기 하느냐 말에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거든. 말만 따라가고 글만 읽고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 말하고 언어에도 깨닫고 그런 것이지 부처님이 만약에 한마디도 안 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그런데 그것만 애우는 사람들한테 그 침을 놓기 위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부지런히 공부한 사람한테는 여러분 뭐라 해야 되겠어? 쉬어서 해라 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는 뭐라고 하고? 너무 열심히 하사람뭐라 해야 돼 병들라 어? 좀 쉬어서 해라 그래 안 하겠어? 예, 그러니 우리 공부가 전부 다 공부입니다 그리고 실로 내가 오늘은 법상에 그냥 잠관 왔다 내려가려고 했는데 오늘 사람님도 비좁고 어 그래서 방에 가서 근기 맞춰서 서로 대화식으로 좀 나누고 싶어요 오늘 그고그 내용에 에, 그러니까 일품요리 최상민데 그, 거기에 대한 천하일미, 고운지하나, 무산무수 영문이로다. 음동서란 등운지하니, 훈풍동남, 개화시라. 이것을 그냥 여러분 시로만 생각 말고, 그냥 그 모든 정리를 다 받쳐서 내가 쓴 글이라. 그래서 하고, 하고 해도 좋아. 그래서 오늘 여러 번내이 자리에서 아 써먹는 것 같지만은, 공부가 된 사람은 매일 들어도 새롭게 들립니다. 저거 스님 하시는 말또 한다. 이래서 하는 사람은 진취가 없고, 매일 보는 산이고, 매일 먹는 무리지만은 내 공부가 되면 달리 보여져. 맛도 다르고 그래서 항상 처음 이자 마지막이다 하는 생각으로 들어야 됩니다. 무슨 다른 얘기 해봤자 더 어려운데 뭐 어리석은 사람은 새것을 좋아한다. 뭐 새로운 말 그거 기억해서 뭐 하겠어? 그리고 내가 오늘 시험을 하나 할게요. 우리 저 수선의 대중한테도 내가 숙제를 냈고 또 여기 오신 처음 오신 분또 우리 저 공대 교수님들한테도 저번에 여기 왔을 때 숙제 내는데 오늘 또 오셨으니 내가 오늘 내가 어디 숙제 안 해오면 이거 헌일이거든 여러분 자녀들 학생들 선생님들도 많이 오셨지만 은 숙제 안 해오면 벌 주제? 내가 오늘 숙제 못 풀면 벌을 줄모아이라 뭐 우리 다이 공부하는 학생들 아니요? 여기서는 천진도여 뭐 아는 거 여기 내 배에 아무 도움이 안돼쏙 놔버려 놔버리면 통합니다 에... 예전에 중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거사 한 분이 그, 여러분 같은 분이 절에 오다 보니 사천왕이 있거든 근데 이 거사가 도인입니다 사천왕이 저게 뭡니까? 하고 짐짓 물었어 스님한테 그러니까 불법성 삼보를 보호하는 호법신장입니다 이라거든 그렇다면 불교가 사태 났을 때호법 신장은 다뭐 됐습니까 하고 물어. 에? 사태란 말이 뭔뭐 말이냐? 산 사태나 뭐 어때요? 에? 싹 쓸어 버리듯이 그냥 그 무지한 사람들이 그냥 절도 없애버리고 승려도 그냥 죽이고 막 그런 때가 있었어. 저 인도에서 듣기 외도들 중국에서는 뭐막 주방하고 그런 사태에 났을 때가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신장은 다뭐 됐느냐? 그라 대답을 못하거든. 근데 이게 숙제냈는데 어디 숙제 풀어온 사람 선들어? 신장은 사명이 뭐냐? 누가 부처님을 비방한다든가, 부처님 법을 비방한다든가, 스님을 비방하면 내가 벌을 주겠습니다 하는 신장이거든. 호법 신장인데 사태 났을 때그 뭐였어? 좀벌좀 주어야 좀 할텐데 어디? 유마, 거사 뭐, 양고, 또리인가, 뭐, 그, 모르고, 그러고 있으면은, 송장이고, 알고, 지말안 하고 있으면은, 참으라고, 유마지만, 모르면, 좀 송장, 송장, 산송장. 한번 해봐요. 그 스님이 대답을 못 해. 그래서, 그, 여기 공부한 사람 없습니까? 그러니, 그래. 그 중에, 그 수행이 깊은 스님이 왔는기라. 그 스님한테 물었어. 저게 뭡니까 호법신장입니다 불교가 사태났을 때호법신장은다뭐됐습니까 어떤 것이 사태 불교인고? 그러니까 그 그사가는 말이 선방에 원준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조실은 더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땐 이번에 내 성남사 가서 법문을 하면서 이것을 문제를 했더니 그8 0 노인이 손을 번쩍 들어. 그것도 원주도 밖에 안돼 그것도 그러고 내가 그냥 라란한테입성이또 편지가 오기를 에? 나는 방을 내려치겠다는 거예요 주먹으로 그냥 거사를 내려치겠다 그래 양고 방할 어? 요거 우리 거사님이 이제 할을 하더라고 저 우리 거사님 이것도 원주 명키 어려워 어? 양고 방할 이것도 솔찬하지 근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 그 거사가 합장곡 배리하고참 스님 감사합니다 하고 절을 받을 수 있을 거 누가 들어도 참 밑에 삼척동자가 듣고 큰 부처님이 들어도 그참 장하다 이래 돼야 되지 에? 무슨 방에 주먹이나 쑥쑥 내고 그건 못써 이와 사가 갇혀져야 돼 누구 한마디 해봐 일어서서 누구들 어. 아, 닭이 천 마리만 봉이 한 마리 있는데, 아, 이 천하 도인들이 다 모였는데, 도 이거 큰일이다, 세상에. 어? 어, 일어서서 누가 한말 해봐. 네. 예. 때문에 <웃음> 어. 또, 처사님이 없었기 때문에 사태가 났다. 어? 그는 양고방할 만도 못해. 생각해 보세요. 그 이사가 맞아야 되지 초사님 없어서 사퇴 벌겨놨겠어. 그렇겠어요? 누가 봐도 참 그렇구나 그래야 되지. 어디 선생님 시원합니까 그래도? 시원? 그렇게 대답해요? 또.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참 고맙습니다 소리가 돼야 된다니까 누가 들어도 참 고맙... 꼼짝 못해 그 거사가 그래 돼야 되지 어? 거곳서 서운하게 해서도 안 되고 하구 아, 그 스님 고맙습니다 세리가 돼야 된다니까 그래 네그것다세기지공이고공이지 <웃음> 세기단 말은 그... 어때? 우리 대중이 알게 한번 얘기해 봐요. 그것도 시치찮지만은그 정도도 어디 한번뭐 어, 어, 어, 무슨 뜻에서 색즉시공공식시색이라 답하겠어? 에? 우리 대중이 알게 그것도 알면 솔찬해 그것도 어디? 우리 거사님 색즉시공 공식시색 그 도리도 소찬한데 어, 우리 대중이 납득이 가도록 어? 어, 그렇지. 아 그렇지 그 벌써 알고 얘기인데 것과도 곤란해 또. 그거는 양고 방할돌이거든 사실은 다 분별이지 무슨 놈의 사태가 불법은 흥망도 없고 성세도 없는데 무슨 분별이 많냐 그 소리 아니요 차라리 그게 낫지 흥망성세는이 지구 덩어리가 다 없어져도 법당인 그만두고 지구 덩어리가 다산선조각해도여여부동이요 그런 돌이아니 그것 갖고는 안된다 그래 그것은 그런 돌이 가지고는 이화사가 맞아야 된다니까 그래 그래야 능살농아리지그 없는 도리 갖고는안돼 흔히 어떤 불교가 흥하니 마하니가니그저 갓난 어린애 같은 소리지 흥망성사에 있을 수 없죠 에? 대진리에서 보면 일체가 불교한 힘이 없는데 처음 든 사람은 그것도 어렵지. 색이 즉공이고, 공이 즉색이고. 또, 우리, 우리 선생님 말씀도 쉽지만은 내가 말하는 구경처를 내가 듣고자 하는 거지, 뭐. 예. 어? 네. 어느 때사태가 났냐? 그, 그, 그, 그, 스님이 그것 갖고 원주를 명키 못한다니까. 어, 어느, 어떤 것이 사태냐 소리가 바로 그 소리 아니오. 언제 사퇴 났던 거? 또 어느 곳 사태를 가느냐? 그것 갖고도 원주면 괴 어렵다니까? 그것도 네. 안 해도 좋아, 안 해도 좋아. 나를 불교식으로 얘기하자는 거 아니야. 누가 들어도 일체가 불교 아님이 없는데.